자, 여러분 교재에서는 네, 4 9 9페이지고요 기초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499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이 법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2001년 1월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옛날에 있었던 건 장사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 용어를 모르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죠 먼저 우리가 볼게 여기 보시면 요 분묘와 묘지란 말이 나옵니다 분묘와 묘지는 같다 다르다 같으면 왜 따로 썼겠어요 분묘는 사람의 시신을 매장하고 만든 시설 그게 분묘고 그 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구역 전체 거기가 묘지예요 그래서 공동묘지에 공동묘지에 분묘가 하나만 있어요 수백 개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분묘는 시설을 말하고 시신유구를 매장한 시설 묘지란 그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전체를 묘지라고 한다 따라서 공동묘지에 분묘가 수백 개가 있다 왜 이걸 구분하냐면 분묘의 면적이 있고 묘지의 면적이 있고 그래요 매장이라고 하는 건 시신이나 유구를 땅에 묻어 장사하는 걸 말합니다 어, 옛날부터 우리는 매장 문화가 오랫동안 이어오다가 최근에는 화장 쪽으로 많이 바뀌었죠.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자연장이 있어요. 자연장. 자연장은 인간이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데 자연장은 먼저 화장부터 하게 됐어요. 먼저 화장을 해야 돼. 화장을 하고 그 유골에 골분, 뼈가루를 숨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또는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장. 그러면 이 자연장을 하도록, 자연장을 하도록 조성된 구역이 있겠죠. 거기는 이제 수목, 나무가 심어져 있고, 꽃이 심어져 있고, 잔디가 조성되어 있고, 그 구역 전체를 자연장지라고 그 그래. 해. 자연장지. 그러면 분묘를 설치하도록 만들어 놓은 구역, 분묘가 설치되도록 하는 구역은 묘지고 나무가 심어져 있고 꽃이 심어져 있고 잔디가 조성된 구역은 자연장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장지에는 자연장지에는 분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죠 나무가 심어져 있고 꽃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장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분묘를 파헤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서 기존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문묘로 또는 봉안시설을 옮기는 거 우리가 흔히 이장이라고 그러는데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들 일체를 다 개장이란 말을 씁니다 또봉안이란 말이 나오는데 봉안이라고 하는 건 유골을 안치하는 걸 말합니다 옛날에 이걸 우리가 납골이라고 했던 거예요 납골이 봉안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옛날에 납골당 그러면 지금은 봉환당 옛날에 납골탑 그러면 지금은 봉안탑 옛날에 납골묘 그러면 지금은 봉안묘 이렇게 납골을 봉안으로 바꿔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이고 자연장지는 자연장을 하는 구역입니다 여기에는 분묘가 있다 없다 빨리빨리 빨리 있다. 자연장재는 분묘가 없겠죠. 나무가 심어져 있고 꽃이 심어져 있겠지. 자 보겠습니다. 분묘와 묘지는 같다 다르다? 분묘가 넓다 묘지가 넓다 묘지가 넓지 그럼 우리는 분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묘지와 자연장재를 구분해 보는 거예요. 용어입니다. 용어. 묘지는 다시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로 나눠지고 이거 외에 국립묘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국가가 설치 관리하는 묘지, 국립묘지는 이법에 적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설묘지는 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묘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 도에서 시, 군, 구에서 설치한 묘지를 공설묘지라고 해래요 우리는 국립경기장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뭐 외국 태국이나 이런데 가면 뭐 국립 경기장 뭐 이런 말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죠?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 들어봤어요? 공설운동장은 자치단체에서 만든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부천에도 공설운동장이 있고 이 김포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근방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마 김포시 공설운동장일 거예요. 되게 이제 시군구 단위로 하나씩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무슨 체전 비슷한 거 해야 되니까 육상 트랙이 있고 축구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관중석이 좀 이렇게 있는 음,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만든 건 국립묘지 자치단체면 공설묘지 일반 사인이 만들면 사설묘지 그래요 다시 사설묘지 사설묘지는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개인 묘지는 분묘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분묘가 하나만 설치된 그 구역을 개인 묘지라고 합니다 다만 배우자를 합장한 것까지는 개인 묘지로 봐요 그러니까 분묘가 많이 있어요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구역이 이게 개인 묘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분묘 이게 뭐예요 묘지 근데 배우자를 합장하더라도 분묘가 하나니까 개인 묘지로 본다 그 말입니다 살아서도 그런데 죽어서 왜 붙어있고 그러냐 <웃음> 개인 묘지는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로 돼야 됩니다 30제곱미터면 약 9평 정도가 되죠 제곱미터를 평으로 고칠 때에는 0.3025를 곱합니다 0.3025를 곱하니까 0.3 따라서 100제곱미터짜리는 약 30평 30제곱미터 면약 9평 정도가 되죠 <웃음> 그 다음에 가족묘지가 있어요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한 곳에 같이 매장되어 있으면 가족묘지고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종묘지가 나오는데 종종과 문종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종종 문종묘지 그런데 출제자들은 종종이란 말보다 문종이란 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앞으로 제가 문종묘지 그러면 종종묘지가 같이 들어가 있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법인묘지 이렇게 나눠지면 그 면적은 여기는 천 이하 여기는 십만 이상입니다 여기는 이하 이하로 가는데 여기는 이상으로 바뀌었죠 숫자를 외울 때는 에3111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다 읽으면 30, 100, 1000, 0만 그러죠. 30, 100, 1000, 0만 시작. 30, 1 0 10배로 올라가 1 0 0 100배로 올라가 100배, 10만. 30, 100, 1000, 10만. 애워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숫자는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애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장지. 자연장, 아, 참. 그리고요. 여기 잠깐 보세요. 요거 빼고요. 요거 빼고는 다 공동묘지예요. 이것도 공동묘지고, 공동묘지고, 공동묘지 공동묘지지. 요렇게가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는 분묘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묘지가 공동묘지잖아요. 그러면 요렇게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을 텐데, 그 분묘 1기당의 면적은 10. 제곱미터. 합장이라도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하나당 면적은 10, 약 3평 정도를 초과할 수 없다. 자연장지도 또 나눠집니다. 자 이걸 붙일 때 뒤에다 붙여서 읽어야 돼요. 개인자연장지, 가족자연장지, 문동자연장지, 법인자연장지 이렇게 나눠지고 개인자연장지 30제곱미터 미만 가족은 100 미만이에요. 여기는 또 미만이에요. 두 개가. 근데 이하냐 미만이냐는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숫자라도 외우세요. 그러면 30배까지는 똑같습니다. 30배. 다만, 문종 자연장지. 여러분, 국가 차원에서 보면 묘지를 장려해요? 자연장지를 장려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분묘를 설치하게 되면 나무도 베고 축대를 만들고 경사진 땅 같은 경우는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연장지 쪽이 면적을 더 넓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블이에요 그리고 법인자연장지는 5만 이상 미만, 미만, 이하, 여기는 이상이에요. 이상 이유는 없다. 숫자는 내봐야 된다. 여기는 3, 1, 2, 5 3, 1, 2, 5 여기는 3, 1, 1, 1, 1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분묘의 설치기간입니다. 자 여러분 묘지에요분묘에요 예? 분묘죠. 아, 여기다 써놨으면 좀 읽어주고 대답 좀 해봐. 자 분묘가 있습니다. 묘지가 아니에요 지금. 분묘의 설치기간은 기본이 3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 신청할 수 있는데 한번 연장할 수 있어요. 최장 30년까지. 합치면 몇 년? 최장 60년을 넘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다만 연장되는 30년은 조례로 단축할 수 있어요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장기간을 15년으로 정해놓으면 연장신청을 해도 이게 15년이 되니까 도합 45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조례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20, 30년 단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아니고 이쪽을 단축할 수 있다.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장사법은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명히 대해서 적용하니까 자아참 이거 종료가 되면 1년 내에 철거해야 되고요. 장사법이 언제? 2001년. 1월 2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한 분묘는 존속기간 제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있고요. 장사법 시행 전권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으니까 30년 아니라 100년도 200년도 갈수 있으니까 임진왜란 때 의병장군으로 활동하던 사람의 후손들이 그분의 분묘를 지금도 잘 관리하고 있다면 앞으로 200년 300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한 분면은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이 30년 연장을 하더라도 60년을 넘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더잘 나와요 이거는 좀덜 나오는 편이고요 아무튼 장사법 시행 전후로 나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확인설명서의 작성으로 가겠습니다. 농지법이 있는데요. 농지법 이런 것들은 공법시간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는 522페이지입니다. 다른 학원에 제가 강의를 가서 해보면 재수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김포는 분위기를 보니까 재수생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다 합격해버려서 그래요. 그 말은 무엇을 방생하죠? 합격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 가고 개별 학원에 이만큼 많이 합격시키는 학원은 제가 전국적으로도 거의 없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다들 빨리빨리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 여기 와서 열심히 하면 다 누구나 합격하더라 그런 얘기지 대신 수업하는 사람은 좀더 깝깝하죠 확인설명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 법정서식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확인설명서 1서식, 2서식, 3서식, 4서식 그런데 우리가 어, 1, 2, 3, 4 그러잖아요. 1, 2, 3, 4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기수라고 합니다. 기수. 근데 서수는 어떻게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야구 경기 보죠. 야구 경기도 보면 1루 베이스,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를 부를 때 1베이스, 2베이스, 3베이스 하지 않습니다. 1베이스, 2베이스, 3베이스 이렇게 부르죠. 첫 번째 베이스, 두 번째 베이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원래 우리도 확인설명서 첫 번째 서식, 두 번째 서식, 세 번째 서식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첫 번째 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1서식, 2서식, 3서식 이렇게 부를 거예요 모조리 법정서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서식을 꼭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식의 내용을 줄이거나 변형을 하면 안 됩니다 걸리게 되면 영업정지, 업무정지 맞을 수가 있어요 꼭이 서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확인설명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양식 자체가 그런 확인설명서가 하나의 양식으로 되어 있었고 페이지도 있잖아요 그 1페이지만 채우면 됐습니다 앞면만 채우면 돼요 이 확인설명서는 주택을 중개했던 상가를 중개했던 토지를 중개했던 다이 서식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택을 중개했을 때는 설명할 게 많고 상가를 중개했을 때는 좀 줄고 땅을 중개했을 때 건물이 없으니까 설명할 내용이 줄잖아요 따라서 양식이 똑같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네 가지 서식을 따로따로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매년 한 문제가 나오고요 지난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게 하나에서 네 개로 쪼개질 때는요 무려 세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트렌드로 보면 한 문제 정도가 되는데 매년 나오니까 안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즉 주택을 종계했을 때 쓰는 서식이고 비주거용 건축물, 이거는 비주택. 그다음에 확인설명서 세 번째 서식은 토지를 종계했을 때. 확인설명서 네 번째 서식은 임목광업주당 공장재단을 종계했을 때 쓰는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중에 요약집으로 강의를 할 때는 이게 양이 많아요. 이 페이지가 상당하다고요. 그래서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서에는 다 실려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서식을 한번 보여주고 다음 요약집에는, 요약집에는 이것만 실려있어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524페이지를 보면 확인설명서 첫 번째 서식이 나오죠.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오른쪽에 주거형,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밑에 단독인지 공동주택인지 체크를 하면 되고요. 매매이면 앞에다가 체크. 임대차이면 그 앞에다가 체크를 하며 확인 설명서는 각각 자 밑으로 내려가면 로마자 1번이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이 개업공인인사 기본 확인사항이 있어요. 기본 확인사항의 동그라미. 기본. 기본의 동그라미자 기본. 524. 524. 중상단에 로마자 1번 개업공인교사 기본 확인사항 기본의 동그라미 치고 이 기본 확인사항이 중기업자가 직접 확인해서 기재하는 걸 말합니다 쓰진 않아도 돼요 동그라미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8번까지 있죠 확인했습니까? 그런데 8번 밑에 로마자 2번이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개업공인교사 세부 확인사항인데 세부의 동그라미 쳐요 세부, 주목하십시오 출제자가 문제를 낼때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이게 기본 확인 사항이냐,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이냐 이렇게 물어본 게 역사상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번 있잖아요 8번이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의 세율인데 이게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건 중개업자 즉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부 확인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은 여기 봐요. 매도인 임대인 쪽에 물어서 질문을 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쓸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10번에 보시면요. 10번 내부 외부의 시설물의 상태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등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집 주인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중기업자가 들어가서 체크리스판을 들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달라 해서 그거 받아가지고 설명해도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은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넘기시면 로마자 3번이 나오고, 526쪽에 중계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서 13번까지 있습니다. 13번이 중계보수 및 실비의 구매매가 산출 내역이며, 밑으로 가면, 잘 받았네. 셋째 줄에 수령합니다. 뭐 그런 말 나오죠. 찾았어요? 13번 밑에 석 줄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찾았어요? 석줄의 내용의 둘째 줄에 보면 설명을 듣고란 말이 있어요? 설명을 듣고 본 확인설명서와 같은 법에 따른 고장증명서류를 수령, 수령의 밑줄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듣고 서류를 잘 받았습니다라고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 매수인을 연결하세요 매도 매수인과 임대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쓰는 곳이 있으며 여기는 주소, 성명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쓰고 오른쪽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또는의 동그라미 채 또는 따라서 서명과 날인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필 서명하든 도장을 찍든 하나만 하면 되는데 개업공인인교사첫 번째 개업공인인교사에다가 갑이라고 써요. 첫 번째 개업공인인교사 그럼 만약에 갑이 단독 중계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갑 칸만 채우면 됩니다. 두 번째 개업공인 회사 맨 밑에 거기다가 을이라고 써요. 만약 공동중계를 했다면 갑 칸과 을 칸을 다 채워야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소속 공인 회사가 한 명씩 나옵니다. 사무소 명칭 오른쪽에 소속 공인 회사의 동그라미 을 개공 을 개공도 소속 공인인 회사의 동그라미 거기다가 써요 A B라고 써요 A B 만약에 갑 직원으로서 소공 A가 일을 했으면 소속 공인인교사도 만약에 을 개공에 B 소속 공인인교사가 일을 했으면 걔네들도 서명 날인하니까 오른쪽에 서명 및 날인이 총몇 개? 네 개까지 나오죠 네개 근데 거기는 서명 또는 예에요 서명 및이에요 서명 및 그럽니다 및 동그라미 치고요 <웃음>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체크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527 작성의 방법이 있는데 각 번호별로 어떻게 쓰는 거지 쓰는 건지 그 요령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다 시험이에요. 되게 피곤하죠. 근데 이게 하나만 있냐? 한 장을 넘겨보시면 528 확인설명서 두 번째 서식이고 비주거용 건축물로 종교했을 때이며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매매교환, 임대 그밖에 경우로 나뉘고 똑같이 기본 세부로 나뉘면서 자 기본 항인 사항이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있다는 얘기는 늘었어요 줄었어요? 아 주택을 종교했을 때보다 상가나 공장을 종교했을 때 설명할 내용이 더 줄어들죠. 그 다음에 세부 항의 사항이 한 장을 넘기면 11번까지 아, 10번까지밖에 없습니다. 10번까지. 아까는 12번까지였는데요. 그 다음에 11번이 종교보수미실비의 산출내역이니까 주목하세요. 첫 번째 서식이 총몇 개? 13개. 두 번째 서식은 몇 개? 11개가 있죠. 자, 크게 두개 칸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작성 방법이 있으며 한 장을 넘기면, 532. 532쪽을 보면, 세 번째 서식이 나오고, 토지용이며, 거래 유형, 매매냐, 임대차냐에 체크를 하며, 똑같이, 로마자 1번의 기본적인 사항과, 오른쪽에 로마자 2번의 세부, 3번의 종계보수에서총몇 번까지 있어요? 몇 번까지? 9번까지 있으니까, 늘었어요? 줄었어요? 더 많이 줄었죠. 그리고 틀은 비슷합니다. 틀은 비슷해요. 전체적인 형태는. 넘기면 작성요령 나오고 작성방법 오른쪽으로 535쪽에 네 번째 서시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세 가지를 종교했을 때 쓰는 것이며 여기는 넘기시면 몇 번까지 있어요? 8번까지 있습니다자 그러면 더 많이 줄었죠. 근데 여기는 원래 주목 여기는 원래 여섯 개밖에 없었어요 여섯 개가 여섯 개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세 개가 더 줄었는데요 여기에 다시 세 개를 줄이고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두개 더해진 게 뭐냐면 3번과 4번입니다 535 535쪽에 보면 3번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생육상태와 4번 그밖에 참고사항인데 3번과 4번을 묶으시고 그러면 3번과 4번은 여기에만 있어요 앞에 것에도 있어요 여기에만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빼버리면 여섯 개로 준다 그 말이죠 여기 봐요 여기 봐요 13개 11개 9개 여섯 개로 줄었다가 두 개가 더해져 8개가 된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면 향후에 공부를 할때몇 번째 서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1번 서식, 요 놈으로 반복학습을 하시고, 이걸 다 보려면, 속된 말로 머리에 지진 나는 거지. 이거 잔 글씨, 글씨도 적고, 칸도 많은데, 디테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면서, 모든 서식의 공통사항이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여기도, 여기에도 다 있는 거, 공통사항을 정리하고, 차이점, 차이점을 정리하고, 아까 말했던 기본 확인 사항인지 세부 확인 사항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각한해 작성을 할 때는 뭘 기재하고, 뭘 기재하고, 어떻게 기재하는지 기재 사항과 작성 방법, 기재 사항과 작성 방법. 따라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 524쪽에 보시면 524쪽에, 524쪽에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로 가게 되면 거기가 1번 칸이 두칸 토지 칸하고 건축물인데 여기는 토지에는 소재지 면적 지목을 기재하며 건축물의 경우는 전용면적 대지지분 등을 기재하는데 토지의 경우는 토지 대장으로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으로 기재한다 이게 기재 사항과 기재 요령 작성 방법 이렇게 시험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에 보게 되면 건축물의 맨 밑에 건축물 맨 밑에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문으로 나와버립니다. 여기 보세요. 어떻게 나오냐면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 여부는 등기부로 기재한다. 등기부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러면 틀렸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죠. 여기 봐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그 건물이 만약에 불법 증축을 하여 적발이 됐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다 써놔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보면 불법건축물인지 즉 건축법에 위반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출제자는 등기부로 확인한다고 라 말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을 기재하며 어떻게, 어떻게 기재하는지를 공부하게 될 것이다 여기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주택이지 않습니까 이게 주택인데 여러분 매매를 종결할 수도 있고 임대차를 종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매매를 종교할 때쓸게 많아요? 임대차를 종교할 때쓸게 많아요? 매매가 많죠. 왜냐하면 매매의 경우는 취득 관련 세금이 있잖아요. 임대차의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쓸 내용보다는 여기서 쓸 내용이 줄어든다 그 말이죠. 이만큼.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매매를 종교했을 때와 임대차를 종교했을 때 차이점 이런 걸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웃음> 오늘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1번을 반복학습한다 공통사항을 정리한다 주택에만 있는 게 있겠죠 주택에만 있는 거 정리한다 기본이냐 세분야 세부냐. 기본이냐 세분야를 정리한다 매매일때와 임대차의 차이, 차이점을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시험 준비가 되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가장 적은 노력으로 그나마 가장 적은 노력으로 시험 준비하는 건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는 근데 피곤하다 안 하면 돼요 자 이제 계약서의 검인 제도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재 57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고요. 타이틀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의 검민 제도입니다. 줄이면 계약서의 검민인데 계약서의 도장을 검사 도장 검사 도장을 받아라 그 얘기인데요. 자 보시죠. 제도를 이해를 좀 하시면 되는데 여기 한 필지에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A가 팔고 B가 사요. 이렇게 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나중에 잔금 치르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될 텐데 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 서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등기법 시간에 들어봤나요? 자, 등기법 시간에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 서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등기원인이 뭐예요? 매매입니다. 등기 원인 서면이 뭐예요? 매매계약서죠. 매매계약서. 그럼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기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매매를 할 때는 10억에 매매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럼 10억을 실거래가라고 할수 있는데 매매계약서에는 8억으로 쓰더라 그 얘기죠. 이러한 계약서를 다운계약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취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나온 계약서를 활용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등기신청에서 등기가 되면 관련 세금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목적으로 이용되어 나쁜 목적으로 많이 이용돼요? 나쁜 목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사실 이걸 국가가 무기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에... 세상은 20년 전보다 40년 전보다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저는 발전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권력이 분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장관이나 총리 등을 임명할 때 마음대로 아무나 쓰지 말라고 국회 청문회를 거치죠. 알아요? 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한다 그러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인사청문회를 거치잖아요. 근데 인사청문회를 볼때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부동산 투기며 논문 표절이며 위장전입 병역면탈 4대 조건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장관이 되려면 이 4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군대는 안 가야 되고요 위장전입은몇 번씩은 해줘야 되고요 논문도 적절히 남의 건 베껴줘야 되고 그리고 무릎에다 손을 대거나 눈에다 뭘 넣거나 해서 군대도 안 가야 부동산 투기를 좀 해줘야 장관이 될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나마 성문에 하니까 아주 하자 있는 사람들을 그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낙마를 시킬 수가 있죠 낙마가 된다는 건 대통령에게 쪽팔림이죠 그 낙마가 안 되게 하려면 제대로 된 사람을 안 채라 그런 얘긴데 그게 잘안 지켜지면 쓸모없는 제도고 어느 정도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러면 임명을 안 해줘야 법 취지에 맞는 거죠. 제가 볼때 그래요. 근데 대통령 선거할 때나 또뭐 장관 인사청문회 할때 보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5 플러스 4 플러스 1 바로 다운계약서입니다. 너 옛날에 뭐 다운계약서 썼잖아. 이거는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랬기 때문에 자연스러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봤을 때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어떤 제도로 도입하냐면 매매를 하면 매매계약서를 써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야 매매계약서를 썼으면 그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바로 등기소에 오지 말고 그 토지가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을 찾아가 계약서를 제출해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계약서를 확인해요. 그래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제출했을 때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준다. 검열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를 제출해라. 도장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라. 이게 검인 제도예요. 그러면 도장을 찍어준다는 얘기는 이 내용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준다는 건데 이 내용을 확인할 때 실질적 심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만. 빠진 게 없네? 그러 도장 찍어줘버려요. 그러니까 계약서의 검인 제도. 계약서에 거민제도가 도입이 됐지만 실효성이 실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 사람들은 7억짜리 8억짜리 다운계약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받아서 제출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거민제도를 놔둔 상태에서 뭐가 도입됐죠? 지난주에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 제대로 됐나 가격도 검증하고 만약에 위반 사실이 들통나면 취득가액의 5%의 과태료도 때리고 조사권을 발동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되었다면 그나마 유명 무실한 검인 제도가 더더욱 더 유명 무실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제도적 가치가 거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 14, 5년간 거의 한 12, 3년간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게. 그러나 시험에 이게 뭐한문제로 나오고 그럴 건 아니지만 취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재 579쪽을 봅니다. 579쪽을 보면 계약서의 거민제도, 제도의 의의가 나오죠. 계약서의 거민제도는 부동산에 대한 탈세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이를 위하여 계약을 원인으로 계약의 동그라미. 무엇을 원인으로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동그라미. 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동그라미. 어떤 권리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동그라미. 자, 이전 등기예요? 보전 등기예요? 네. 이전 등기할 때 부동산 소재지 권할, 시장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밑줄 쳐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투명하게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지만 밑줄 쳐요. 형식적 심사 확인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 잘안 나옵니다. 주목하셔요. 계약서의 검인제도는 탈세 및 투기 방지형이고 무엇을 원인으로? 계약을 원인으로 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 한다면 그건 계약이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건물의 신축은 계약이 아니죠. 건물 그냥 새로 하나 지은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거민의 대상이 되는 건 첫째 뭐예요? 부동산이 거민 대상이죠 부동산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뭐가 했습니까? 토지, 건축물 이게 민법상 부동산이잖아요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럼 계약이 아니면 거민받지 않겠네요 상속, 경매, 수용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하여. 아니뭐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따위는 국가가 관심이 없다. 왜? 세금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도장을 받든가 말든가 별 관심이 없다. 그니그커안 받아도 돼. 세입자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면서 집주인한테 임차권 등기해 주세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하면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할 때. 뭐 임대차 계약서 들고 와서 뭘또 확인 받고 그래 임차권 등기하는데 2년 살다 나갈 건데 그리고 뭐할때 이전 등기할 때 거민 대상이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나 가등기는 해당이 없죠 그럼 거민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죠 거민의 대상은 첫째 뭐라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러면 토지나 건축물은 대상이지만 자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계대상물이에요? 중계대상물이 아니에요? 중계대상물이죠. 중개 중계사법 우리가 1편에서 배웠던 공인중계사법상 중계대상물이지 그러나 이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거민대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원인으로 했어요? 계약. 따라서 소유권 이전 계약. 소유권 이전 계약 소유권 이전 계약은 대표 세 가지 매매교환증여 딱세 가지 매매교환증여가 거민 대상이 되는데 매매의 경우는 뭐하죠? 매매의 경우는 부동산거래신고라는 걸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매매는 거민의 대상이지만 매매를 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받아버리고 신고필증을 김포시에서 발급했는데. 또 계약서 도 들고 가서 도장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 얘기죠 따라서 매매의 경우는 토지건물 매매의 경우는 부동산거래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으면 현실적으로는 거민받지 않아도 된다 다시 한번 매매는 거민대상이다 아니다이다 거민대상인데 부동산거래 신고함으로써 신고필증을 받으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된다. 거민을 받은 걸로 인정이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거민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거민은 받은 거예요. 이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민 대상인 거야 원래는. 다음으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사람의 집행정은 판결서라든가 분양권 전매 이것도 소유권이죠. 그다음에 명의신탁을 했다가 해지약정 타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했다가 명의탁를 해지해서 도로 이전등기 한다면 그것도 이전등기니까 검인 대상이고 공유물을 분할할 때 공유물을 분할 계약서에도 검인을 받는다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가 쪼개면 이쪽 지분 이쪽으로 이전해주고 이쪽 지분 이렇게 이전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유 지분 이전 방식이 되죠 소유 지분 이전 방식 그래서 검인 대상입니다 자 일방이나 쌍방이 국가나 자치단체면 투명해 투명하지 않아 투명하죠 거민받을 필요가 없겠다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임차권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거민받을 필요가 없다 왜 소유권이 아니니까 상속 수용 경매 압류 공매는 계약이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이지만 계약이 아니니까 이전 등기가 아닌 보전 등기나 가등기는 검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지난주에 배웠던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계약 내용을 미리 확인받았다는 얘기고 부동산거래 신고했다는 건 계약 내용을 신고해서 확인을 받은 거잖아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증,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요거두 개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즉, 간주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거민받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면 거민제도는 뭐이 정도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자 이제 부동산실명법이 되겠는데 582 쪽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582. 자, 제 5절 타이틀을 보세요. 타이틀, 부동산의 동그라미. 5절 타이틀, 부동산의 동그라미. 실권리자의 실 동그라미. 실 동그라미. 명의할 때명 동그라미. 법률할 때법 동그라미 붙이면 부동산실명법이죠. 부동산실명법의 본래 이름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고 제가 이걸 법률 제목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따라해봐요.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그 사람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는 법률 다시 한번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실제 권리자 그 사람 명의로 등기하라는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나요?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중개사 공부를 하기 전에도 명의신탁이란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아내 부동산을 딴 사람 앞으로 등기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는 거자 여기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 있고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뭐가 있겠어요? 소유권이 있겠죠 전세권도 있고요 저당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됐든 전세권이 됐든 저당권이 됐든 그 권리를 실제 가지고 있는 사람 실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실권리자라고 하죠 길게 말하면 실제 권리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고 이 사람이 전세권자고 이 사람이 저당권자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현재 등기도 이 사람 앞으로 등기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으로 예를 들죠. 부동산의 소유권을 A가 가지고 있으면 A를 뭐라고 불러? 실 권리자, 실제 권리자. 그리고 등기도 A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상 있어요, 이상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도 틀리니까. 대답할 자신이 없어. A 것이고 A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으면잘돼 있는 거지. 그런데 A가 어떤 사정에선지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두고 싶단 얘기예요. 그래서 A가 B에게 찾아가 제안을 합니다. 즉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야,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네 앞으로 등기했으면 좋겠다. 대신 등기는 네 앞으로 하지만 그 권리, 소유권은 내가 갖는다. 내가 소유권을 갖지만 등기만 네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때? 그랬던 이 사람이 그렇게 하죠 뭐. 하고 승낙을 했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됐죠. 이 약정을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이란 일방이 부동산에 대한 물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을 실제로 보유하면서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 앞으로 하기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타 약정이라고 한다.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명의자라고 부를 수가 있으며 A에게서 B에게로 무슨 등기를 해요? 이전 등기를 해놓겠죠. 이럴 때 맡긴 쪽을 신탁자라고 불러요. 앞에다가 명이란 말을 넣어서 명의신탁자 또는 신탁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 수죠. 그래서 수탁자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앞에다 명의를 넣어서 명의수탁자 이렇게 불러요. 이쪽을 뭐라고? 신탁자 이쪽을 뭐라고? 수탁자 이렇게 하는 것을 이 모습을 이 모습을 흔히 명신탁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고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이자간 이자간 명신탁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샀어요 사는 건 내가 샀는데 등기는 동생 앞으로 한다 그럼 사람이 세 명이 나옵니다 파는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고 제 동생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 사가지고 동생 앞으로 등기를 하기로 한이 사람이 신탁자고 동생이 수탁자예요 아무튼 나중에 더 배우기로 하고 그럼 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좋은 목적 나쁜 목적 나쁜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남편이 벌어놓은 돈으로 뭐 집을 사는데 뭐 땅을 사는데 아내 이름으로 등기했다 근데 이게 뭐 어 나쁜 목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게 주로 주로 나쁜 목적으로 이용된다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할때 나쁜 목적이란 말을 종종 쓰게 되는데 시험에서는 나쁜 목적이란 말로 안 나오겠지 <웃음> 어? 형이 동생에게 등기했는데 나쁜 목적이 나쁜이란 말은 비법률적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있잖아요. 나쁜 목적 그러면 어떤 거냐. 첫 번째가 조세포탈. 세금을 탈류하려고. 두 번째 강제집행면탈. 자, 이건 세금을 안 내려고 이건 경매당할까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경매에 들어올까봐, 그거를 피하기 위하여, 그거를 강제 집행 면탈, 이런 말을 써요. 그 밖에 각종 법령상, 범정상,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하더라. 이거를 나쁜 목적이라고 제가 줄여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조세포탈, 강제 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 그러면 줄여서 뭐라고? 나쁜 목적.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요거두 개를 활용해서 많이 냅니다.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있으면, 목적이 없으면 이렇게 목적이 있다, 목적이 없다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쁜 목적으로 이용이 된다면 허용해야 되겠어요, 금지해야 되겠어요? 금지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900 1995년에 이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끝자리가 2자, 7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2년에 대선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끝자리가 3자, 끝자리가 8자에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2월 달에. 그러면 199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김영삼 대통령이 됐죠.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원래 이제 대통령이 되면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개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시대의 잘못된 점을 버리고 새롭게 나아간다 할때 우리가 개혁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 개혁 중에 하나가 금융실명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사람들이 통장을 사명이나 가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돈을 넣어놔도 문제를 삼지 않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부터는 자기 돈은 자기 통장에 넣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금융실명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 2 탄으로 나온 게 바로 부동산 실명제예요. 야 부동산도 자기 앞으로 등기하란 말이야. 이렇게 2탄이 나온 거지. 1탄, 2탄. 금융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만약 이런 걸,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고위직 공무원이 대가성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그돈 가지고 내 통장에 넣어놔도, 아니면 다시, 그 돈을 동생 통장에, 다른 사람 통장에 넣어놔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럼 얼마든지 재산을 은닉한다 이겁니다 또한 뇌물을 받은 돈으로 내 이름으로 등기하면 외부에 알려지니까 자기 동생 앞으로 자기 조카 앞으로 부동산을 등계놔서 재산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의 은닉수단으로 쓰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막으려고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법이 추구하는 바는 뭘까? 첫째 들어보세요. 이 약정과 등기를 무효로 하는 겁니다. 무력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를 허용해야 되겠어요? 금지해야 되겠어요? 금지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 마라 그러죠. 하지 마라 했는데 했어요.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무엇을 제재를 하는 게 핵심 골자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방이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보유하면서 다른 쪽이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과 그 등기를 통해 명의사 약정과 그 등기를 통해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하는 걸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이 명의신탁이 주로 나쁜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니까 법을 만들어 시행을 하면 이 법의 목적은 이거를 금지시키는 거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무력화시킨다는 취지로 약정 등기를 무효화하더라. 따라서 명시된 약정과 그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 즉 소유권 이전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법의 핵심 골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취지는 이해했나요? 나중에는 이런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감안하시고 여기까지 놓고 일단 쉬었다 하겠습니다